아직까지 올라가다왜이렇 빨리 올라가 아, 갑자기 떨어질 것 같은데? 갑자기 떨어질 것 같은데? 와! 와! 와! 와! 대박! 소리도 못 질렀어. 나, 훗... 훗... 땅데 내려왔어. 아니, 이거 잘놀았잖